2020년 8월 2일 선유의 일기 시작!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연수원에서 쉬는 날을 가졌, 가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군다나 오늘 점심도 로제 떡볶이랑 뭐 되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심지어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아직 제가 내가 할 때는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영화 코코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모아나 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정말 너무 잘 봤었던 영화라서 꼭 다시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또 다시 보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이제 이 영상 일찍에 찍고 나서 영화 한편은또 보고, 보고 저녁을 먹고 이제 바로 다음 촬영을 위해서 일찍 잘 것인데 음, 내일 촬영을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파트2에 꼭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그냥 데뷔를 하는 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힘든 일도 진짜 많았고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경험을 또 많이 해서 그그 그 도움들을 필요로 할한 날마다 좀잘 써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더 내가 자랑스러운 것 같다. 이 영상 일지도 진짜 많이 찍었고. 이 연수원에서 연습도 많이 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음, 진짜 좀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것이 근데 좀 많이 그리워질 것 같고 음, 뭔가 나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더 내 발판을 잘 깔아준 거겠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. 이렇게 영상일지는 오늘까지 끝이다. 영상일지 끝! 안녕. 진짜 행복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하는 그리고 멋진 선영아 되기로 하자. 안녕.